안녕하세요. 연화신당 연예계 씁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응. 무당과 연예인의 응. 사주는 한끗 차이다. 맞아. 맞아. 선생님, 선생님도 선생 응.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응. 맞아. 왜한끗 차이인 거예요, 그게? 응. 왜한끗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한끗 차이냐면 은이둘 다, 무당과 연예인은 다 다른 사람의 꽃이 돼야 된대. 응.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응. 먹고, 받고, 자라야 된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끗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아. 음 응, 나도 응.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그러면 음. 연예인들도 뭔가 음. 이런 신기라는 게 음. 있을 수도 있겠네 어! 연예인을 이렇게 TV상에 보잖아. 네. 그러면 어 뭔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 뭔가 별을 하나 넣은 것처럼, 별을 여기다 박은 것처럼 렌즈가 아니고 그냥 렌즈 안낀 그냥 생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그럼 응.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잘될 수도 있고. 어, 잘될수 있지? 어, 잘될수 있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무당을 봐더라도, 무당을 보더라도, 광이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대. 그게 그런 거 비슷한 응. 얘기가 아닐까 싶어. 그, 음. 그 물어보살 음. 그 걔는 그뭐 교자쌤 이수근이라고 그어어어어 어. 서장훈 씨가 정말 많이 촉이 좋으신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수근 씨도 어쩔 수 없이 좋아 될것 같은 느낌이 쉽게... 좀. 신기해어어어어아 어. 그래요? 어. 서장훈 씨는 촉이 있을 것 같아. 오 음. 신기하네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음. 선생님 음. 뭔가 신기 좀 있을 음. 만한 음. 연예인 음. 선생님분는한세분 음. 음. 정도만 음. 좀. 음. 좀 신기가 맞습니다. 있다. 나이. 신기가 있다. 음. 조금 나이 드신 분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어. 윤여정 선생님. 씨. 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윤여정 씨. 아, 그, 한 분씩이라 그러니까. 어. 그러면 아래서부터 3, 2일 해서 윤여정 선생님 한분 말씀하셨잖아요. 어. 제일 일등. 아, 유니언 선생 어. 1등이요? 어. 어. 나는 네. 이렇게 봤었을 때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음 뭔가 세상을 조금, 뭐, 우회곡절이 있어서 그런가?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 음. 무당도 그렇고. 어. 음, 그런 것까지도 뭔가 닮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네. 얘기를 했었을 때 네. 되게, 음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아, 네. 어, 어, 지혜롭고 조금 상대방도 잘 세심하게 말하지 않아도 얘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것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지 연륜이라고 하겠지 어, 어. 그러면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응. 지금 롱런을 하시는 응. 좀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작품성을 고르는 그 감도 있고 음, 누가 이거 해라고 해서 했던 거는 아주 옛날에 밖에 없었을 거고 지금은 자기가 선택하는 걸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면 그것도 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생년월일 도 음. 불러드릴까요? 갑자기 <웃음> 뭔가 이게그 그냥 특이한 말안 그... 음. 할게요. 뭐 <웃음> 그러면 이 음. 이런 분들이 뭔가 음. 좀더 선생님, 그윤현정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시잖아요. 음. 더 앞으로 1 0 년이고 음. 더이 생활을 이렇게 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있으실 내 건강에 허락되는 날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죠 아, 어,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두번난다 나이 드신 분 같아 어 그.. 김수미 씨 김수미 씨? <웃음> <웃음> 그분그분 진짜.. 진짜.. <웃음> 그분 제가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또 있는데 그니이 김수민 씨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분부터 오, 어, 이분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냥 봐도 그렇지 않아? 그냥 딱 봐도 태가 약간 우리 쪽같이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 어. 어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고 네. 또 말하는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예사롭지가 않아 그 눈빛이 어 눈빛들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해야 할까? 눈빛이 어 눈빛에서 나오는 게음 어. 진짜 예사롭지 않으 신분. 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돼? 아까 내가 모시는 할머니가 있다면 딱 그런 분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고름룸 사이이시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냥 태가 그래서 어 단지 그거 음, 음, 음. 그래서 김소미선생님 응. 잘.. 어, 어, 지금까지 어, 어, 김소민 어, 선생님도 뭐 어, 어, 잘 되시고 어. 지금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잘 되시잖아요 응, 응, 응. 김여정 선생님 어, 어, 어, 그러니까 본인 운을 어, 어, 뭐 이렇게 하는 어, 거고 어,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자기를 점을 칠 걸? 약간 이런 거나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오. 근데 그게 받아 들어가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진짜? 분명히 음. 신기하네 음, 음. 그 음, 마지막으로 한요 음. 마지막에 한 분은 약간 이름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이 분을 얘기하다가 얼굴이 떠올랐는데 네. 그 아, 그거 영화 이번에 나온 영화 중에 그거 뭐죠? 마녀 투? 마녀 투. 마녀가 인 뭐지 뭐 나온 거 있잖아. 변 뭐야 그거 있잖아. 마녀 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그 무슨 조민수 조 조민수? 아 조. 조그 여자분 그 그분 그. 아이수조민수은 이름... 그리 이분도 딱 이분. 어, 어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어어 이분. 이분. 간우 이분. 으로 왔었어야 되는 이분. 닌가 이분. 이분. 이인상 이분. 이분. 이분. 이가이 어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아도 되게 잘 해내지 않았을까 음 그런 어, 어. 기운이 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응 음. 굉장히 음. 그런 분위기 특히 눈그 신들린 연기 <웃음> 약간 그랬을 때 나는 눈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을 네. 그 눈이 그러지 않을까 어. 어, 그런 그렇구나. 게 나는 어. 그러면은 음. 선생님이 손님들도 많이 보잖아요 어. 나는 이세 분이 오면 못 봐요 나보다 <웃음> 못볼것 같아. 나를 봐주고 갈것 같아. 어. <웃음> 어. 그러면은 딱 음. 진짜 그 신과물이 좀 있는 부분은 음, 음. 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어. 어, 달라요. 아,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다른데 본인이 안다? 아 진짜? 어 안다. 진짜 신기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 어. 내가 언젠가는 어,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신을 받, 내가 언젠가는 신을 받을 것 같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게 자가진단이라고 해야 될까? 원래 <웃음> 살짝 얘기하면 <웃음> 첫 번째는 내가 언젠가는 이 길을 가지 않을까? 나 무당될 것 같아 뭐 밑도 끝도 없는 근데 그것도 나, 나도 그랬어 그랬어, 진짜. 근데 무당집은 너무 무섭고 생각만 해도 막 이렇고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TV에서 뭔가 나와도 우속에 다루는 게 나와도 난 돌려버린 사람이야. 근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갠실이? 응. 공통점을 모아봤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응. 선생님 세분 뽑아주셨잖아요. 응. <웃음> 두 번째랑 세 번째 분은 제가 봐도요. <웃음> 어어 <웃음> 어. 어, 어. 안 아니 그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나는 그분이 그렇게 느껴져. 뭔가 세상을 많이 돌고 돌아서 살아본 산대신 같이 느껴져. 우리가 대신 할머니 이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연륜이 묻어 있고 뭐가 그러면 산대신이라는 말을 쓴대. 어어 어, 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 어. <웃음>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 항상 볼 때마다. 어. 세 분이 다잘 되시는. 응. 남자분은 없네요. 남자분은 딱히 내가 남자를 안 좋아해서. 남자분? 남자 남자 남남남 남자 남 남자 남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옛날 연기다. 나, 아, 나 너무 옛날사람. 사회... 어. <웃음> 아자호 어. 이경. 이경. 이 응. <웃음> 이경 씨. 오. 그분도 응. 그런 게좀 보이세요? 보이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아 이것도 내가 진짜 너무 너무 건방지겠지만 응. 태가. 이게 <웃음> <근데> 태가 어. <웃음> 뭔가 박수필인가? 약간 이런 느낌 이 있잖아. 음, 박수필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음, 응. 그래서 잘 들어요? 촉도 좋을 것 같고, 잘 맞을 것 같고,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사람. 응. 그럼 만약에 응.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응. 만약에 무속인의 그 응. 무당의 길을 걸었으면 응, 응. 잘해? 다 잘했지. <웃음> <웃음> 어, 잘했지. 아, 응, 잘하셨을 거야. 음. 아, 응. 만 받았다. 응. 아, 몰라. 네 번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제 눈은 어때 많이 피곤해 보여요. <웃음> <웃음> <여성해서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